<목소리가 별로 웃겨. 웃음> <좀 쏙쏙 빠진다. 웃음> 아, 맞아, 그러다가, 굿즈, 굿즈, 굿즈, 굿즈, 굿즈, 굿즈, 굿즈, 굿즈, 굿즈, 굿즈, 만 걷어내면은 저기도 음. 좋은 아이긴 남의 자리가다 좋아 보이는 게나 <웃음> <웃음> 봐봐. 어제 제일 먼저 와갖고 제일 한 마리도 안 나오는 자리에 앉았잖아. <웃음> <웃음> 그럴 리가 있었어. 나오겠지힘또로 그 쏠리지 말고. 오히다좋확산도꽤 돈이 되나 보다. 4만원짜리니까 어, 그냥 용뚝 쪽에는 되지 어? 아니 그거 연결하면 되는 게왜내 음... 것도 하면 돼 끝만 연결하면 돼. 근데 저거 살 돈이 없어져야지 <웃음> <웃음> 아유. 야너 무슨 말 듣고 싶어? 끈이 <웃음> 얼마나 간다고 말 끈이 아니고 응. 안칼 심어야 돼소관에 그거 나. 얼만데요? 한 마리 해야 어떻게 아, 면, 면이 설 텐데 이거 가로 짜러. 우이공다섯 잡는다. 창피해 죽겠네 이걸 담아야 돼? 뭐래? 그래, 그래, 어쩌라고4래일이야래그 40. 야야야야야 헐었어 아, 아이 뭐냐 35cm네 뭐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래그 야야야야. 걸었어. 아, 이 뭐냐? 어떻게 35cm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아, 철수 중에 입질을 하면 어쩌라고 왜? 고기 보여 줘? 잡네. <웃음> 아 심각하네. 심각해. 야 공식적으로 자 대놓고 재야. 자가 없어. 1mm가 지금 아쉬운다 <웃음> 나는 거기 여기다 담아왔다. 안대야 기가 나날 그때가 아유날큰건줄 알았어. 잘은 갖고. 장 아, 갖고? 와? 없지. 아, 그럼 진정 얘기하지. 아이.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요. 에메. 에메 이걸 갖고 지금. 그렇게 사랑을 했었어? 어. <웃음> 우리 있는 거다 방생 사이즈니까 닦아서 자 좀. 야 아씨, 아, 뭐하니? 아, 고기 씨 아,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누구 고기야? 진짜. 아, 네. 어떻게 받았네. 고기를 못 고기를 아니, 못 닦고 이기였죠. 닦고 땅땅땅에서도 고기를 못 닦는 너 어떻게 물속에 있는 짐을 닦았어? 고기를 못 이기고 있어. 27.2. 27.5네 27. 27. 7.2 7 3이라고 그래서 아이한 <웃음> 마리 달랑? 응. 야, 그, 그 중에 제일 큰거요계층용만딱 했구나. 어, 그럼. 부어로 딴탱이를 잡을 거면. 아, 28.5. 아, 야 밀렸네 또. 저구경한테 또. 아, <웃음> 또 밀렸어. 32. 또 있어. 32. 근데 없어 어. 이거는 아, 뒤집어. 뒤집어. 이야. 고기가 잘 생겼네. 3 1 31 5 31.5. 아, 0 5 6. 다. <웃음> 6. 아, 아까 챘때이렇또장할 거면 이거 다요? 어. 자로 해서. 아, 호진이 형 있어. 호진이 형사짜래안 갖고 오셔. 회 잔발이만 잡았어. 회장님 잔발이만 잡았어. 고기를 야, 그렇게 확대를 해. 아, 진혁아. 왜? 해봐. 이러니 고기를 못 잡지. 참. 땅에서도 지는데 이거. 어이, 생긴 걸 봐야지 이 형. 한여름에서도 땅바닥에서도 못 잡. 왜왜 왜? 없어도 아, 안 됐어. 이 이분전이야. 이분전이야. <웃음> 손 조심하시고. 자, 앞으로 가면 가면 밑에 것 빼고. 아니야. 아, 다 풀렸어. 아. 밑에 것 내. 밑에 거 내려. 내려. 내려. 손조심. 잠 저번에 찡겼어, 이거. 아같이아겼어 어, 아프더라고. 그 하지 말고 한번더친다니까 그냥, 아니야. 어차피, 가져가서. 가져가서 아, 들을 때 저거 해놓는 게 편이야. 내가 모임하고 처음 일는 올고이 아, 그, 아래 그 바위 그 아래 아래 <웃음> 아이씨. 아이씨. 음. <웃음> 응? 누가 아 누가 뭐, 이냐도니로왜 아, 사실, 아, 사실, 아, 사실, 아 쉽게 하 방금 었냐 바짝 바짝 바짝 반발 앞으로. 2 8 3 그러면 내갖가꿀거 그랬네 <웃음> 됐어요 넌다 버렸어 2등 온 아, 아, 이상은 안 버려 2등 뭐야 2등이야 또? 반발짝 어, 앞으로 일됐어요니 활동하라 야 박수 한번 처음이요 뒷방 줘야지 뒷방 총무님 총무님 어휴. 이말 붙여 달라고 했어? 처음에서 응 <몬도> 처음. 이거 읽는 빨리, 빨리, <웃음> 저, 저 <몬도> 거 빨리빨리야. 11년만에 처음했어읽등저 맛있는 한입기야 읽을 대는 거야? 거야? 네. 아거번뭐어로 가는가? 식당으로. 잘하든지. 몰라나. 나도 여기 들어나가서 원래 친구복형 넘어가 갖고 창고 났지. 잘라 잘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가 옮겨서 <웃음> 쫓아가서 다왔습다시몇 <웃음> <들어가지. 웃음> <웃음> 아, 명인데? <웃음> 얼마짜리 해주고 몇 명이요? 몇 명이요? 11명? 11명? 명까지 12명? 12명? 오케이 아이구이 있어야지 아이아이 이거 하나 누구 거지? 네? 몇 쇼? 축하니다 내꺼 내거 내꺼 여기다 누면 돼? 응단체하뭐 하나 찍어야지? 모님 단체 좀 찍어줘 또 찍어야 되나? 응 음. 어디로 찍어야 되나? 여기 배경이 물이 다가려 이거 찍어지면뭐 없는 와. 겨? <웃음> 없어 <와. 웃음> <웃음> <웃음> 일 1등 가운데서 아니 이쪽이쪽 아니 그 일로와 돌로 찍어야지 돌로 응. 찍어야지 <웃음> 왜 일로 오는 겨근데아 일로, 아, 일로 찍어야지 라고배경안 <웃음> 보여? 안 나오지? 음. <웃음> 안안 돼, 안 돼, 등수 들어아다 응. 풀어, 등수 뒤에 사람 등수 등수 등수 하수. 하수. 이렇게 하면 들어가이 가운데로 가야지. 아 있어요, 빨리, 빨리. <웃음> 아, 야, 쪽게정 앉지 마. 아, 빨리. 안 들어왔나? 빨리. 하나, 둘, 셋. 한번 더요. 자, 아, 화이팅! 네. <웃음>